아 졸려 아, 나 이거 먹어서 아나 아, 아. 뭐야 이거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 루이지 글못 읽어 일단 너나 이그렴 이게 뭐라는 거야 개들 글씨도 아니고 으아음어 뭐야? 다 왔어? 아와 너무 좋다 우와 동상도 그렇고 건물 봐 우와 금색 대박 대박 있지? 아 마리오다 히히히 나랑 똑같 생겼잖아 시노키요 조심해 앞뒤 안보여 야 아, 다들 내려와 앞뒤 안보여 조심해 왜 너희들만 일하니 대체 마리오는 뭐하고 있는 거야 마리오는 가방 하나도 안 내렸어 어... 우리 막막이 여러분 마리오가 형이에요 루이지가 형이에요 누가, 누가 형이지 오. 문 엄청 크다 어, 여긴 도대체 뭐야 너무 좋잖아 우와 우와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야? 우와 완전 즐거워 완전 훌륭한 여행이 되겠어 이것들 정말 크다 루이지 그리고 꽤 고급스러운 것 같지 않아? 엄청 좋아 보여 이런 것에 특별 캠페인으로 초대받아 먹을 수 있다니 무척이나 운이 좋았어 우후후 그게 말이야 다들 가면을 쓰고 있어 이 자식들 아저씨 너 너무 건방지게 서 있는 거 아니야? 최송합니다선이 현재는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못 써요 엉망이 가자 안 그래도 기분이 이상해 얘네들 왜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저호텔은 어떠신가요? 화려함으로 정평이 나있답니다 아, 좋은데 너희가 맘에 안들어 너도 똑같이 다 똑같은 가면을 쓰고 있어서 완전 기분 나빠졌어 얘네 머리 봐 완전 가발 손님 아주 체크 안하셨군요 체크인 자자 얼른 프런트로 가시죠 이야 넌좀 다른 가면을 썼구나 손님 라스 리조트 호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체크인 하시겠습니까? 체크인 하자 우. 손님 라스트 리조트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호텔의 오너인 파우데네코너라고 합니다 파우더네스코너 파우더네스코너 파우더네스코너 저희의 초대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 얘는 먼저 미끄러다니네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지요? 지금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짐은 저희가옮겨드릴테니안심하시기요안심하시은요 어, 엘 지금은 된다 은 지금은 지흐흐 지금은 은 무척 귀한 손님이시니까요. 저희 호텔에서도 V.I.P로 특별 대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지지요아지 치! Let's go. 가볼까? 어! 짐꾼 그새 사라졌어! 에휴,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마리오, 루이지님, 피치옹리님 방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노피오 여러분 방은 저쪽입니다 우리 저희 호텔에서 시간에 최고의 추억으로 남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후후후 자, 우리 각자 방으로 가는 거야? 아, 나들은다내 싶어. 야 이러는 거 같은데.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책 e b 면 좋아요! 한대 팍! 때려주세요! <웃음> 아아이 무슨 소리야 기억나? 피치방 어디였는지? 피치방이 내 옆방인 마리오였고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이렇게 이뻤던 호텔이 이뻤던 호텔이 다 사라지고 엄청 의시시한 호텔이 됐어! 이씨 아봐 우리가 낚인게 맞았어 여긴 좋은 데가 아니었단 말이지 와 이게 뭐야 이이게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는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여기가 피치방이 맞았어 피치 여기 있어? 피치 에이 에이 이 뭐야 이 까마귀들 저리가 피치가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우지지해 마리오 어? 마리오 어 마리오도 없어 나나 마리오? 빼고는 그 피자 시켜 먹은 거야네 그두 박스나 아 어, 완전 배신인데 아이 슬리퍼봐 마리오 슬리퍼 너무 이쁘다 <웃음> 근데 마리오 어디갔어 마리오 마리오 브라더 마리오~~ 우와. 누구지? 마리오하고 삐친가? 어우 으시시해 우시시해 우시시해 우시시 우시시 우시시 우시시 음. 누구야 어어 어, 이거 주인이잖아 그 여자애 어머머, VAB 손님! 마침 찾아뵈으려는 참이었습니다. 방은 어떠셨나요? 너무 멋진 나머지 비명이 나올 정도지요. 아, 아 너무 무서워... 손님, 저는 말이지 당신을 꼭 한번 초대하고 싶었답니다. 왜냐고요? 그건 말이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도록 동경하고 무척이 나 왕, 왕, 팬, 왕, 팬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분 앞에 당신을, 루이제를, 다시 한번 대접하기 위해서지! 와, 와, 너는 킹북그 하하, 놀래나 루이지, 그래 나다 킹북끄님이시다 한동안은 안경 놓친 내 연구소에 갇혀 있었는데 말이야. 하하, <웃음> 여기 언어가 나를 만나고 싶다면서 날퍼줬지 뭐야. 완전 행운이었지. 하하. <웃음> 하 그러나면 제발로 이 호텔에 찾아오다니, 어쩐지 복수도 간단히 끝나버리겠는걸. 어? 복수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뭐야 그냥 물론 내 녀석들이 가둬버리겠다는 거지 그리 부서할 거 없어 로이지내 동료들이 애착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 내 친구들이 다 액자 안에 갇혔어 oh, no. 이런 너, 하하하하 하하하. 어떠냐 끝내주지 내 몫의 액자도 잊지 않고 준비해뒀다 자 고집부리지 말고 순순히 단냄해 루이지 어 안돼, 갇히면 안돼. 어 안돼 도망가. 야 도망가. 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와. 와와우와와와 와. 도망가. 어 액자다. 액자에 갇힐 수 없어 어. 안 돼! 루이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뛰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으아이. 뭐야 이제 라작아 거야? 여러분 코막힌 목소리 미안.